반갑습니다. 와치비입니다 오늘은 카시오 세 번째 소개 시간인데요. 그동안 카시오 전자시계만 리뷰했는데 카시오 시계 중에서도 괜찮은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모델입니다. 시계를 개봉해 볼게요. 이게 원래는 밀봉되어 있었는데 포장을 제가 가위로 잠깐 좀잘랐습니다 어, 시계 모델명은 EF-328D-7A 에요. 어, 이게 디자인은 같고 색깔이 다른 모델이 두개더 있거든요. 검은색 다이얼로 된거 어, 검은색 다이얼인데 하나는 이제 은색 인덱스고 하나는 좀 금색 인덱스로 되어 있는데 그두 개도 어 디자인은 이거랑 똑같아요. 단지 색깔만 다른 거예요. 어 카시오 하면은 카시오 제품 중에 이 에디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 다이얼 4시방에 향 써있죠. 이게 카시오보다 조금 더 약간 더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모델명이 EF로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 에디피스인데요. 일반 저가 카시오 아날로그 시계보다 어, 만듦새가 좀 좋아요. 어, 카시오 이제 굉장히 저가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줄이 깡통인데 이 에디피스부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솔리드예요. 예. 어, 시계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이 시계 그 케이스 가로 사이즈는 약 43mm고요. 어, 무게는 음, 140 그램대 초반 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줄 이 시계줄의 이 가로 사이즈를 러그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러그 사이즈는 23mm 그 다음에 이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약 49mm 예에요 그러니까 시계의 제 손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러그 투 러그라고 하는데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 음, 팔목이 얇은 사람들은 이러그트러그 러그 사이즈가 큰 시계를 차면 조금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좀 반간같이 반 반간 같이 보여요. 시계가 굉장히 좀 커지는 그래서 러그트러그 어, 러그 사이즈가 작은 시계를 차는 게 어, 손목이 좀 작은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하다기보다는좀 편한 거죠. 그 다음 두께는 음, 약1 0.5mm 정도. 난 방수는 예, 100m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 에디피스 카시오 밑에 WR 100m라고 써 있죠. 이 WR은 이 Water r e s i s t a n 란 뜻이에요. 물에 대한 어떤 저항력, 방수. 어, 여기 베젤은 돌아가진 않고요. 그냥 흠만 이렇게 파놨네요. 다음 시계줄은 유광이랑 무광이 이렇게 번갈아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뒷판을 좀 보면 네, 에디피스 각인이 써 있고요, 웨이드인 차이나라고 써 있네요. 이게 두께가 아까 제가 10.5mm 정도라고 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쿼츠의 장점이죠. 이런 다이얼 안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특히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기계식 시계들은 보통 10mm가 훨씬 넘어가요. 막 12mm, 13mm 막 이렇거든요. 어, 뭐 이건 크로노그래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쿼츠 무브는 기계식 무브에 비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넣으면 쿼츠는 되게 기계식보다 두께가 좀 얇다고 보시면 돼요. 핀마이크 꽂고 녹화하는 걸 깜빡해서 지금 핀마이크를 꽂고 녹화했는데 방금 전에는 약간 소리가 약간 다를 거예요 조금 커졌을 거예요 자, 다이얼 안에 것들을 보면요 이 12시 방향에 있는 건 날짜죠 20일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있는 건 이건 달력이죠 지금 제뉴얼이 1월 그 다음 6시 방향에 있는 얘는 어, 24시에요 지금 오전 10시 또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 이 9시방에 있는 이 얘는 요일이고요그 다음에 핸즈랑 시침 분침에 있는 핸즈랑 이 인덱스 제일 바깥쪽에 쪽에 야광이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데서 보면은 시각이 대략적으로 어, 판별이 될수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초침이랑 요 조그만 다이얼 안에 있는 얘네들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얘도 보면 은 은근히 조금 단가가 들어간 다이얼이에요 왜냐면 이 제일 다이얼 제일 바깥쪽은 이 길로쉐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평면적이 아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양각이 돼 있고 요 스몰 다이얼 안에는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커 같은데 네, 따로 어쨌든 이렇게 붙여놨죠 어, 이 시계의 모듈은 음, 모듈 3745 인데요 어, 희한하게 카시오는 뭐 칼리버라든지 뭐 무브먼트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 시계 안에 있는 걸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모듈 3745 인데 어, 시계 다이얼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일 날짜 24시 그 다음에 달이 동시에 표시된 무브예요 이런 게 음, 시계 이것저것 오밀조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 크로노그래프 보다 훨씬 실용적인 것 같아요 크로노그래프는 어, 일종의 스타워치 같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쓸 일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뭐 요일 날짜 그 다음에 24시 뭐 이런 게다 나오니까 훨씬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어, 시계 조작법은요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요 1시에 있는 이 버튼은요 얘는 달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은 달이 넘어가요 지금 12월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 지금 1월 넘어갔죠 예, 2월 3월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용두가 이제 1단 2단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1단을 한번 뽑아볼게요 용두를 한, 하나 뽑으면 은 자 지금 하나 뽑았는데 얘를 어, 이렇게 밑으로 돌리면요 지금 뭐가 움직이죠? 12시 방향에 날짜가 움직이죠? 네, 앞으로 이렇게 가죠 그럼 밑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니까 위로 돌리면 반대로 가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위로 돌려도 전혀 효과가 없죠 밑으로만 돌려야지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 시랑분뭐 요일은 어떻게 조정하면 하나 더 뽑으세요. 이렇게 2단으로 뽑으면은 일단 초가 멈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침분침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얘가 움직이니까 이 6시 방향에 이 24시가 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그죠? 지금 그렇죠. 같이 움직이죠. 자, 이래서 하루가 넘어가면은 이 9시 방향에 요일이 같이 움직여요. 자, 지금 오후 6시, 7시 자, 지금 수요일이죠? 은지데이. 자, 이게 오후 11시, 자, 12시 이제 넘어가니까, 어때요?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로 바뀌어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음, 저는 항상 가성비 좋은 시계를 소개하려고 하지만, 특히 이 시계에도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음, 아날로그 시계 하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세이코나 시티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카시오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요. 특히 에디피스 라인 중에. 특히 음, 다이얼 안에 막 이렇게 오밀조밀 들어있는 뭔가 좀 남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카시오 이 에디피스 시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 카시오 뭐 애들이 차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조금 왜곡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뭐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저가 시계 차면 어떻고 카시오 시계 차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잘 어, 만든 시계예요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만듦새로 낼수 있는 그 시계 브랜드는 제가 봤을때 스위스는 없고요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서 10만원 이하로 전1 0 0 m 방수 시계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음 어쨌든 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어이 시계를 한번 경험해, 경험하는 해경험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